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영둥입니다. 오늘 파마하고 첫 브이로그 갔네요. 오늘은 또 잠깐 밖에 나가는데, 잠깐 나가는 건 아니지. 제가 축구 동아리를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, 거기에 계신 매니저님이, 매니저님의 부모님이 카페를 개업했다 하셔가지고, 거기에 또, 잠깐 들려서 인사드리고, 뭐 약간 재밌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브이로그입니다. 근데 저 혼자 가는 거 아니고, 이제 같이 축구하는 형이랑 뭐 친구랑 같이 가서 밥도 먹고, 뭐 하고 좀 하는 그런 브이로그예요. 뭔지, 알, 뭔, 뭔지 알지? 뭔 말인지 알지? 아무튼, 어 이제 좀 다른 사람 같은데? 아, 오늘 아무튼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비가 엄청 오네요. 그리고 옷이 이쁘네요. 생일 선물로 영수한테 받았어요. 괜찮네요. 여러분 저 머리 어때요? 아마 이걸 올릴 때쯤에는 파마하는 영상도 올렸겠죠? 제가 아직 그걸 편집 중이라서 못 올렸습니다. 여러분들의 반응을 아직 몰라요. 제 파마가 지금 잘된 건지 안된 건지 모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 중이에요 친구들도 괜찮다 하고 그리고 이거 안경을 써도 뭔가 패션 같아 안경 이거 저 진짜 시력 안아서 쓰는 안경이거든요 뭔가 패션 같아 아니야? 아닐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h 이하이 <웃음> 진짜 오늘 브이로그다 어서오세요 아달달하네 오늘 내뭐 네,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카페에서 말고 그냥 맛있는 것도 먹을 예정입니다. 광주 쪽에 있어요. 그 카페 이름은 아직 모르는 거. 마쿠입니다. 마쿠 가서 마쿠 마쿠 먹도록 할게. 요 <웃음>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쿠나 마타타. 실장 들어가서. 있을 때 옆에서 카트라이더 하면은 약간 패고 싶은 거 아시죠? 저도 운전하고 있습니다. 면허 있네, 면허 없지. 저 L2 라이센스 있습니다. 어 깔끔한데? 가자! 가자! 써야 되냐? 여기데 에이씨. 쓰지 마. 뭐가 맥도날드 갑시다 맥도날드. 이곳은 마장휴게소입니다. 그런 거 없어? 우동 팔고 이런 데 없어? 저 식당기적인가? 푸드코트? 식당 가. 식당 가일걸? 식당. 가 가야 돼 그러면? 아 맛있겠네. 냄새 나는데? 그니까 냄새가 그냥. 아. 어.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. 이게 마장? 한식 양식 이런 데 가야 돼 이런 데. 생각보다 밥이 너무 비싸서 일단은 좀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<웃음> 비슷하긴 하네 그지? 응, 비슷하긴 하다 쉿, 맛있겠다 한입에 먹으러 냐 결국 짜장면집에 왔습니다 아니 짬뽕집 뭐야 먹고 바로 카페로 가도록 할게요 <웃음> 지금 카페 들리기 전에 그 개업한 기념으로 선물을 사 가려고 다이소에 왔습니다. 그냥 바카스나 이런 거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약간 카페에 필요한 물품 같은 거, 우산꽂이나 이런 인테리어나 그런 거 필요한 것들을 한번 사 보려고 합니다. 우산 이게 와. 우산 꽂이야? 응 음, 맞지 않? 아 아니야? 그냥 바구니야. 그냥 바구니야. 이건 빨래 바구니인가? 쪽으로 오라고 하자. 하신... 근데 우리 집에 빨래 바구니 있으면 좋겠다. 근데 이거 좀... 이런 게다 우산 꽂이 아니야? 우산. 이거 우산 꽂이네. 물 버릴 수 있네. 아 근데 색깔이 좀 아쉽은데. 이색 있다. 오 있네? 우산이 들어갈 만한 크기는 아닌데? 네? 아니 뭐야? 아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안 난다 근데 그지? 친구가 개업한 거면 웃긴 거 사줄 수 있는데 그니까 <웃음> 친구가 개업한 거면 이거 변기 사줘가지고 아, 우산...어 있어? 음, 오! 우산 꼬지라고 어. 써있어 괜찮은데? 그냥 우산 꼬짐 괜찮네 야 이거 괜찮은데 느낌? 우산 꼬꼬 쉽게 생겼어 내용. 작리보자한번갈까요 마쿠 귀엽게 생겼죠 여러분? 디저트 카페라고 합니다 에이, 이거. <웃음>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, 우선까지가 있네요. 아, 얘누 군데, 아, 얘. 누군데, 얘? 아 진짜 얘 이뻐. 약간 아 휴지통? 휴지통 있어. 이쁘게 생겼네. 되게 이쁘지 않아? 되게 푸딩 아 로고가 안 보였어요. 어요 로고가 있어? 이건 뭐예요? 우산 고지가 있네요. 이쁜 우산 고지가 있으셔서 <웃음> 이거 비닐통으로 쓰시면. 아쉽냐? 아개나라고만 아, 푸딩은 아, 어때요? 저 이거 처음 먹어봤어요.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그냥 개 맛이. 바나나 맛이 엄청 완전 근데, 단 바나나 맛? 또 어디 있어? 아, 귀여운. 맛있나보다. <웃음> 아, <웃음> 어, 뭐야? 뭐 <누가> 먹는 거야? <웃음> 맛있어? 개 네, 맛있어. 이건 이름이 머랭. 야야야. 아니야? 3초 안에 졌어 5초 된거 같아. 응. 머랭 쿠키. 녹아, 녹아. 야, 근데 진짜 녹네 얘는. 원래 녹는 애야? 여러분, 저 수염이 기르고 있어요. 수염 기르고 있어요. 기르는 거야? 아니, 그냥 안 씻은 거야. 안녕. 보인다. 와, 이건 별로 안 오는 거지, 지금. 어, 이거는 세 지금 발에 네 발, 한 일곱 발에 피해요, 이거는 거의. 30발에 피해요. <웃음>